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의 주도로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바로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파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0일 예정된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회장 후보 자격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향후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3분 동안의 연설을 통해 현대사 가운데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이자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상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정상으로선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영어로 진행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며 미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위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어느 진영에 계시든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걸어온 순간순간을 되새기며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짚고 한국전쟁 속에 치른 미국의 희생을 강조하며 참전에 대한 감사와 전사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라며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의회입성에 한국인의 명예를 두높인 한인 출신 연인과 앤디 김 위원,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총 43분간 이어졌으며 23번의 기립박수 등총5 6번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제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워싱턴드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양 정상 부부는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갖고 만찬장으로 이동했고 만찬은 3시간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초청하게 돼 기쁘다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윤 대통령과의 각별한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하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애창곡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직접 불러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깜짝 선물했습니다. 이날 국빈 만찬에는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와 할리우드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아들 매덕스 졸리 피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현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명의 경제계 인사도 만찬에 초대됐습니다. 이날 국빈 만찬에는 한국의 셰프인 에드워드 리가 준비한 개 요리와 갈비찜 등 한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준비됐고 건물 내부에서는 미량 아리랑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주도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바로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주도로 부채한도를 증액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한, 절약, 성장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20페이지 분량으로 2024년 3월까지 부채한도를 32조 9천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연간 지출 증가율을 앞으로 10년간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작은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부채안도 상향 법안의 통과가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벽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척시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을 극단적인 강경 우파 의제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카린 장페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법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협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슈머 의원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면 법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이지만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파산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전장과 비교해 29.8% 하락한 5달러 69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주가가 49% 폭락한 데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하락하며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급락은 1분기 실적 보고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예금이 전분기와 비교해 40.8% 급감한 1,04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추정치인 1,450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 예금액은 대형은행 11곳이 지원한 300억 달러도 포함된 금액인 만큼 실제로는 감소한 예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문업체 고든 하스켓의 돈 빌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주말 전에 개입할지 주말에 개입하는지가 남은 유일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보유한 유동성으로 버티거나 자산 매각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보유한 유동성에 기반해 최대한 버티면서 보유증권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거란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전망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보유한 증권 대출을 매입했던 가격으로 대형 은행이나 사모펀드에 판매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한 것처럼 금융당국이 은행 자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검색엔진 등에 통합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혁신에서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5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NN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가 미래의 핵심 도구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순다르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직후 AI는 구글의 엄청난 기회라면서 생성형 AI 도구와 검색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을 신뢰한다면서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가 사람들의 온라인 검색 방식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며 AI의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나델라 CEO는 자사 검색엔진 빙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율이 지난 2월 챗GPT를 탑재한 이후 4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CNN은 구글이 AI 혁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소 뒤처진다며 지난달 구글이 바드라는 AI 챗봇을 시장에 내놨지만 시장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7% 증가해 520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9% 늘어난 18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 앱의 하루 이용자도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0일 예정된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회장 후보 자격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 국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인회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총회에서 예정했던 회장 후보자 자격 관련 찬반 투표를 결국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당초 어제 이사회를 열어 해칙 개정 찬반 투표를 총회 안건에서 철회할지 계획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사회를 취소하고 비공개 논의 끝에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 자격과 관련 기존의 회칙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진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김광석 씨 측이 주장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뉴욕 할인회는 일부 전직 회장들의 조언에 따라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로 했다며 이 사진의 과반수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3월 1일 찰스윤 회장과 김강석 예비후보, 강진영 후보가 만나 합의한 내용대로 회칙을 개정하고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를 통해 재선거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30일 임기가 끝나는 37대 한인회 집행부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찰스윤 회장 등현 집행부는 차기 회장 선출까지 기존의 집행부가 이끌어간다는 입장이 반면 역대 회장단은 지난 22일 신만호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민선, 이경로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총회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뉴욕 할인회 총회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뉴욕 프라미스 교에서 회 개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가 향후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16달러로 인상하고 2026년까지는 연간 50센트씩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25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와 나소 서폭,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일대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서 17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에 주 2회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세이 뉴욕의 경우 현행 14달러 20센트의 최저임금을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이후에는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 의원들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인상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그런 진보 성향 의원들의 제안에는 못 미치는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릭의 담스 뉴욕시장이 1,067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예산안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 분야와 청소국, 소방국 등의 예산 삭감 방안이 철회되면서 40억 달러가량이 늘었습니다. 에리게담스 뉴욕시장이 1,06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40억 달러를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뉴욕 공립도서관 등 교육 분야, 청소국, 소방국 등의 예산 삭감 방안은 철회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의 60%가 교육,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투입될 것이라며 재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커들이 우선하는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특히 망명 신청자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전날 500명이 추가 도착했고 2024년 6월까지 망명 신청자 수는 현재의 2배 수준인 7만 명으로 늘 것이라며 연방 주정부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입 비용을 43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희망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으로 약 37%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과 도서관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일패니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로부터 1월 대비 4%의 예산 삭감 계획을 받아본 결과 일부 부처는 서비스를 줄여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중 도서관과 보건, 소방, 청소, 노숙자 서비스국 등공공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뒤 2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달 초오0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예고하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블룸버그통신은 런던 i 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랜트유 가격이 전날 2.31% 하락한 데 이어 이날에도 3.81% 추가로 떨어지면서 배럴당 77달러 69센트로 장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종가 기준 8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은 오펙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하기 직전이던 지난달 31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전날 마이너스 2.15%에 이어 이날 마이너스 3.59%를 기록하며 배럴당 74달러 30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 말 가격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에너지정보청 발표에 따르면 21일까지 일주일간의 미국 원유 재고 감소분은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150만 배럴을 뛰어넘는 마이너스 510만 배럴 감소로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런 재고 감소분의 증가로 그나마 가격의 낙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및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리저널은 트트 인도와 중국 측 수요로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설정한 서방 제재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재 정보업체 아거스미디어에 따르면 1월 배럴당 35달러 수준이던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21일 기준 55달러 7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에 따른 전체적인 국제유가 하락 움직임과 대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 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담배 수치를 관여한 북한인 심연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국무부는 북한의 10여 년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은행가 심연섭, 중국인 조력자, 친과민, 한 린린 등 3명에 대해 제보하는 자에게 포장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심연섭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미화 최대 500만 달러가 조력자인 친과민과 한 린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엔 최대 5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무부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심연섭은 1983년생으로 심알리, 심하짐 등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한인들이 많이 찾는 유저지 파라무스의 가든스테이 플라자 쇼핑몰이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가든스테이 플라자는 28일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이후에는 부모 또는 21세 이상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측은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시행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출입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성인 1명당 미성년자 4명까지 동반이 허용되고 쇼핑몰 내에서는 함께 다녀야 합니다. 단 10세 이하의 경우는 제한 없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관계자는 일부 미성년 방문자들이 위험한 장난이나 패싸움 등 무질서한 행동을 일삼아 제한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23년 상반기 경력직 기술자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카 인스펙터와 냉난방 기술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기술자, 전자 장비 관리 기술자 등입니다. 응시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기술계 고교 졸업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만약 관련 학과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업종에서 보조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풀타임 기술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 없이 평생 근무가 가능하고 주 40시간 근무와 풀커버 의료보험, 은퇴연금과 정기휴가 장 뉴욕시 공무원에 해당하는 베네핏 일체가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접시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종종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